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의 해령 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웃음> 촬영으로는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신당이 아닌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시게 됐는데. 네. 좀 어떠세요? 어. 좀 피곤해요. 이거 <웃음> <웃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뭐 이제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또 저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음. 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재밌네요.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 이제 네 편이 나갔잖아요. 그 우리 영상들이.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좀 궁금했어요. 어, 저희 이제 어, 신당의 신도님들께서는 뭐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고 잘 봤다, 재밌다, 뭐 우리 선생님 유튜브 시작하셨다. 자기들끼리 한 <웃음> 말이야. 네. 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아지셔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어, 네, 네. 아, 내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 좀더 내가 이제 좀 경험치가 쌓여서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보여드리면 더 좋겠다. 네. 네. 그리고 다들 이제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네. 네, 그게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팀장님이 악목이. 네. <웃음>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네. <웃음> 네,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와서 네, 좀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궁합을 하나 가져왔고요. 네. 네그 일단 남자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궁합이고. 네. 남자. 네. 궁합이네요? 네. 음, 궁합을 위주로. 네. 네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남자 사손이 하미가 마음을 딱 보니까 요즘 마음자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음, 이 사람이 나이는 52살이나 먹었지만서도 아직 마음자리는 30대와 같아서 음,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내 주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제 요렇게 보여지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감수성이 예민한 걸로 보여져요 음. 그래서 어 근데 또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크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네네네 음. 그런데 지금, 딱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이 사람이 요즘에 마음이 좀안 좋아요. 마음이요? 네네, 뭔가 모르게, 자기 뜻대로 뭐가 지금 좀안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음.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좀, 이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크게 노는 사람이고, 어, 뭔가를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 그게 좀잘안 된다라고 음. 이제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네네. 네네네네네 그리고 또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좀 없다 아, 주변에 사람이네네네네 그러니까 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다 음. 네네네네 그런 이제 있어도 혼자 있는 것과 같고 어,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와지고. 그니까 좀 외로운 사주죠 한마디로. 아 외로워요. 네네네. 실제로도 지금 외롭나요? 지금? 네. 지금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좀안 좋죠. 마음 자리가 좀안 좋습니다. 어. 네네네네. 뭐가 내 뜻대로 잘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게 뭐 일이 됐든. 예예, 예, 일이 됐든 가족이 됐든, 네 예예예 예, 예, 좀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음. 그 그럼 지금 뭐 여성분은 좀 어떨까요? 여자분? 네. 이 둘이 부부예요 네 근데 이 여자분이 남편, 남자한테 되게 많이 맞춰주고 살았던 걸로 보여요 음. 그래서 네. 네. 왜냐면 이 남자가 사실은 되게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어, 떤면 자기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야. 어, 내 감정에게. 어, 내 감정 스스로 컨트롤이 잘안 되는 사람. 음. 응.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풀게 되겠지. 아, 네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많이 참았다고 나와져요. 아, 지금까지 네, 네, 네, 네, 네, 많이 참았다고 나아지고 사실은 고비가 많이 왔고 지금 헤어졌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부부 어... 그 정도예요. 그럼 지금 현 상태 이 부부의 사이는 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 어... 왜냐하면 여자분은 지금 보여주시는 게 어. 많이 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웃음> 근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좀 약간 인내하고 있었던 걸까요? 참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죠. 음. 어, 많은 것들을 부분에서 이 여자분이 많이 참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로는 그래요. 음. 예, 예, 예, 뭐 성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음. 이 남자분이 버리는 어떤 일들, 네, 그런 일들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음. 어. 같습니다. 그게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 참아주고 있는, 저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참고 있죠. 참고, 있다. 참고 있죠.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습관처럼? 아, 그러려니? 네. 아, 얘는 원래 이랬던 애니까. 네. 네. 네. 네. 네. 당연시돼 버린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여자분의 마음의 사실은 그게 좀 있어요. 어 이렇게 합병이라면 합병이랄까? 아, 어... 답답한 거죠. 어... 그런 게 있다. 예예예, 예, 예, 예. <웃음> 그런 게좀 보여집니다. 보여주시는 게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쯤 그리고 음. 처음에 뭐 만났을 때는 그런 걸 몰랐을까요, 이 여자분? 이 여자분은 사실은 이 남자한테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남자가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섬세하단 말이에요. 아, 아까 그 약간 감수성? 그렇지, 그렇지. 아... 그 면에 굉장히 호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요. 아, 네. 예,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뭔가 일반 남자들이랑 좀 다른 느낌인 거야. 음.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고, 네. 감수성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 여자분의 마음에, 그리고 이 여자분은 또 약간 조금, 어~ 터프하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남성적인 기질이 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섬세한 면이 굉장히 자기의 감수성을 자극했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호감을 많이 느끼셨죠 음, 어~ 근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제 또그 결혼 과정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웃음> 답답하고. 살, 어,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 거지. 왜냐면, 이 남자분이 그 감수성이, 니까 그러니까 원래 결혼할 때 좋았던 게 살다 보면 단점이 돼버린다. 아, 그죠 어, 네. 그런 것처럼 이 남자분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뭔가 감정의 이런 흐름을 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참아줘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음. 어, 어, 받아줘야 되고, 어. 참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부가 약간 음. 이혼 수도 보이신다는 건가요? 어떤, 어떤 거고요? 이혼은 하겠나? 잠깐만요. 이두 궁합이 되게 신기한 게, 네. 이여자분 사실은 마음으로는, 어, 마음만 보면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있는데, 그냥 이 인연이요. 끊어지지를 않아요. 아, 뭔가 붙잡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예. 마음적으로는 마음의 이라고 예, 예 당장이라고. 마을, 왜, 어. 우리도 그렇잖아. 하우마 아, 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도, 들어온데도 이상하게 계속 가는 거야. 어. 예, 그리고 좀 아들 같고. 아, 내가 키우는 예예 예, 아들 같은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럼 일등 그냥 가족의 일부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지금은 약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 음. 같은 존재. 어어어 음. 어, 어, 어. 어.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 누가 도대체 그 <웃음> <웃음> 이런 식? <웃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예. 그 이제 뭐이부 뭐, 결혼을 하셨고 뭐 이렇게 음. 드리는 질문이 음.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만. 음. 음. 굳이 이렇게 두 분을 놓고 보면은 누가 더 잘한 결혼일까? 라는 질문에는 아 좀... 누가 아깝냐? 네네 그렇 어... 사실은 이거는 여자가 조금 손해죠 아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면 이 남자는 좀 외로운 사주라 있잖아요 아까 네. 처음에 적 공수가 할머니께서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 한번 갔다 왔거나, 아, 예. 어, 한번 갔다 왔거나, 아니면은, 혼자 살거나, 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예. 주변에 사람이 없어. 못 붙어 있어요. 어, 근데, 이 여자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일방적인 궁합이지 아,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남자분에게 좋은 결혼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어. 왜냐면 이 남자분을 여자분이 되게 많이 어 참아주고 있고 보필해 주고 있고 어 해주고 있으니까. 음. 어 근데 이 남자분의 장점이라면은 사업 수완이 좀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건또잘 해요. 아 어, 그런.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이 뭔가 두 분의 어떤 궁합적인 거로 봤을 때는 굳이 점수를 매겨보자면 몇점 정도 될수 있을까요? 어 점수를 매기자면 네. 5 0점 미만이지 뭐. 어. 점수가 낮네요 <웃음> 왜냐하면 왜 제가 저번에 봤던 이제 시문아 씨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그 부분은 괜찮은 게 동반자적이잖아요 아 서로가 이렇게 예. 배폐한 같은 배폐한 방향을 거. 보고 걸어가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남자분도 여자분을 좀 위해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궁합은 좀 여자분이 일방적인 느낌이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음. 이 남자는 그냥 약간 독고다이 느낌이거든 음. 어. 내길 내가 간다 이런 음. 느낌이고 이 여자분이 그걸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라서 음. 예좀 일방적인 공합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게 남자 쪽이 그러니까 남자 쪽은 사실상 겨, 잘한 결혼인데 그러니까 여자 쪽은 예 동갑이지만 좀 엄마 아들 같은 어예 그러면 남자분이 결혼을 잘하신 거네요. 그렇죠 남자분이 좀 그래도 이 외로운 사주에서 이렇게 처복이좀 있다고 보이죠 네, 네, 네 선생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말씀 드릴게요 네네. 네. 이분은 이제 남자분은 장동건 씨고 어머. 여자분은 고소정 씨예요 아. 네. 결혼한 지좀 되셨고 슬아의 자녀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공수가 맞아 네. <웃음> 어머 세상에 고소영씨가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시잖아요 좀뭐라고요좀 당당한 매력도 있으시고 예예예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두 분이 지금 어뭐 활동이 사실 좀뜸해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예예예 또 근황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 두 분의 궁합은 예, 또 어떤지 궁금해서 예, 예. 좀 가져와 봤어요 아 예예예 예, 맞아요 아, 어, 지금 이제 장동건 씨라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공수랑 다시 받아보면, 저는 사실 이제 장동건 씨도 고정 씨도 팬은 아니지만, 음, 장동건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에 나올 때는 좀남자다운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지금 공수를 봐보면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야. 음. 여성스럽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좀 있고, 네. 예, 그 감정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고정 씨가 그거를 처음에 뭐 굉장히 그게 끌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그런 어떤 면에 매력을 느꼈고. 어저 아, 사람 저렇게 감소성이 풍부하나 이렇게 느꼈대요 아. 근데 그게 결혼하니까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연애할 땐좋았는데 그렇지 네. 네. 네. 그렇게 맞아요 <웃음> 그리고 동갑인데 훨씬 더 여자가 남자를 많이 품어주고 있고 많이 참아주고 있고 음 여러 면에서 네 음. 여러 면에서 네. 그래서 마치 아들처럼 거의 지금 보살펴 주는 걸로 보여주셨거든요 음. 네, 그리고 여자분은 굉장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웃음> 네. 찾고 예, 예, 예. 그,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활동을 잘안 하실까요? 두분 다. 두분 다? 네. 어. 그, 그 활동에 대한 그런 욕심이 별로 없으신 건지. 한번 봅시다. 아까 근데 장동건 씨그 마음짜리가 요즘 좀안 편했거든요? 음. 그렇게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지금 장동건 씨가 마음 자리가 안 좋은 거는 이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시나 어,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예, 뭐를 지금... 뭐를 지금 하시는데, 뭐를 지금 벌려놓긴 벌려놨는 것 같아요. 벌려놨는데, 그쪽에서 뭐가 지금 저거 잘안 돼. 음. 예, 잘안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자리가좀 불안하다고 그래요. 음. 예, 불안하신 게 자꾸 들어오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정달아 이제, 아내분도 같이 불안하고, 그거를 또 받아줘야 되니까,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고소영씨도 마음짜리 불안해서, 그러니까 두분다 이렇게 내가 TV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음. 예, 더 이상. 음. 어, 어, 어, 어, 어. 뭐, 사실 뭐, 뭐, 워낙 그 돈은 측면에서는 너무. 예, 그래서 굳이, 그리고 두분다 이제 뭔가, 어, 빛을 받아라 하는 거는 이제, 좀그 운이 사실은 꺾였죠. 아, 이전에? 음 네, 그때 이미 다받 만큼 받았기 때문에, 빛을. 네, 네. 이 연예인분들은 사주를 넣으면, 아직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은 아직도 이제 계속 나가라 하는 그런 운이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이두 분은 그게 좀 이제 사실 꺾였지 않고. 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뭐 지금 뭐 말씀해 주셨는데, 뭐그 50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웃음> 네, 그렇긴 한데, 그럼 이 부부를 위해서 조금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네. 남자분한테든 뭐 여자분한테든 이 부부한테든 음, 남자분은 근데 진짜 여기 나이만 먹었지 조금 철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내 아내가 나를 참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있다는 거잘 아시겠지만 내가 좀더 이제 어 50대도 들어서오고 하셨으니까 좀더내 감정을 내 스스로 내가 좀잘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래요. 음, 네. 좀더 여자. 네. 여자 아내분을 네. 위하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줘야 되죠 뭐. 네. 네. 고소영실이 지금까지 참고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